여기는 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안내는 뭔데, 뭔데 끝났으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프로 14년 송창훈 선수 입니다 네, 프로 16년 이현민입니다 아... 프로 8년 김민구고요 프로 11년 민성주입니다 프로 10년 김우람입니다 어, 13년 동안 SK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동호회 최강농구팀 어템포 소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템포 팀장을 맡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아, 저희 업템포 팀은 걸출한 선출들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비선출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l 네. 들어봤는데요 a l cultural, cultural, cultural, c u l t 네 감사하죠. 세명 네. 뭐 뛰셔도 더 좋죠. 아,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면 몇점 정도 올리기 싫어요 박빙일 것 같습니다. 들으셨나요? 아니요. 네? 예. 예. 뭐, 뭔데요? 그 저쪽에서 부담감은 프로팀이 있지 않나. 수... 저... 엘리트가 아니고 길거리 농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부담이 없는데 부담이 없습니까? 네. 예. 프로 선수인데 프로 선수였죠. <웃음>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겨야 본전이라도 찾지 않을까요? 어, 어, 한몇점 정도 예상하세요? 한 1점 이기면 많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1점이라도 이기면 된다 네. 경기 룰 알려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60점 경기인데 전반 30점 후반 30점 이렇게 나눠서 경기할 거고요 전반에 타임 두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가자고! 가자고 나오세요 예 지나가면 돼 가자고! 현민 이렇게 해서 어, 창문에 예, 아, 하나 뺐고 예 여기 여기만 막어 어제 어 가운데는 다 창문 때 맡기고 창문 만약에 여기 여기 화면 들어와서 여기 나오면 얘는 그냥 접히고 여기는 버려 오케이 오케이 선정해. 오케이 내가 우인들이 여유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선정? 페이크만 해 아, 아. 페이크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나가지 말고 여기 커널 버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잡기 뭘도치지 말고 그리고 뭔가 뭔가 쳤어. 백 빨리 지마오 3대 이겨야죠. 어, 어? 오 3대 이겨야 아, 오 3대 지 오늘, 오늘, 오늘 식 없다. 2, 이기면 치맥.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집중하자. 하나 둘셋 우리 넘버 이잖아 <웃음> 야 머리 잡아와줘! 오이오이오이 아이스파이브와 안다치게 안다치게 와저 어떻게 봤어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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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동정! 오! 동정. 오. 동정. 야. 好 uh. I'm j u s 스리, 스리, 스리! 스리포인트! 이마야 저희 지쳤는데 더 밀어야 돼. 이좀 리바운드 해야 돼? 하나, 둘, 셋! o y o d 아 이거 괜히 된게 아니야. 오잘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웃음> 다안안 한다. 수비 둘, 둘. 지역방어예요 와. 와. 와. 아마추어가 진짜 좋다. 좋다. 야, 와. 야, 또 들어가? 와. 와. 야, 무슨 시절이렇게 좋아? 아니, 일반인 시절이렇게 좋아? 다들어갔네 아니, 일반인들이 너는 야. 은퇴한 소리 때 지면 되냐? 4명이니까 어, 어, 그래. 좀 받으면서 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